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도 얼리어댑터를 위한 신제품 출시 소식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요. 로드바이크와 하이브리드 성향의 자전거 그리고 가방과 선글라스 등몇 가지 용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슬슬 봄 라이딩을 맞아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같고요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완전 대박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몇 며칠 전에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사전예약을 한해만에 하고 이 제품으로 인해 몇몇 곳에서 분쟁이 나기도 했던 만큼 조심조심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민 제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점프는 NO NO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구동계 브랜드인 스램에서 새로운 로드바이크 디레일러의 출시 소식입니다. 최상급 전동 구동계로 레드 이탭 엑서스 36T 맥스를 최근에 출시 했습니다. 이는 최대 36T 스프라켓까지 사용할 수 있는 디레일러이고요 가장 넓은 기어비를 자랑하는 스램포스 시리즈의 카세트인 xg1270을 호환할 경우 10T에서 36T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급경사 어필코스에 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디레일러는 10t에서 28t 카세트부터 호환이 되고 두장짜리체인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논데일이 출시한 퀵이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도심에서 가볍고 편하게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는 제품인데요. 간혹 가벼운 산책코스도 달리고 자전거 여행에도 도전하려는 유저를 겨냥하는 것인데요. 주요 특징은 꿀렁거림이 없는 세이브 마이크로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잦은 충격의 피로도를 약간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조금은 굵은 타이어를 적용해 접지력을 높였고요 야간 시인성을 위한 반사 프린팅이 적용됐다는 것과 민첩한 제동력을 위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냥 하이브리드인데 조금 거친 노면을 지나도 큰 부담이 없겠네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격은 53만원부터 65만원이니까 저렴한 도심형 자전거를 찾는다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that. 다음은 세파스라는 브랜드가 자체 개발해서 내놓은 로드바이크 리파인드입니다. 올해로 벌써 4세대 제품이라서 리파인드4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요 입문자를 위한 자전거라는 컨셉으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스펙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세계적인 수입 브랜드의 제품도 아니고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생산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리파인드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스펙입니다. 세파스라는 업체는 고프로 액션캠부터 피즈, 오베아, 서벨로, 포커스, 카스텔멧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인데요. 자사 수입 제품이 아니라도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탁월한 용 부품을 저렴하게 대량 수입해서 리파인드에 탑재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게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킨 대목입니다. 올해 출시한 리파인드4는 역대 최대의 스펙과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미 은밀한 경로를 통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리파인드4가 공식 출시도 하기 전에 서로 주문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안 그래도 팔 자전거가 없어서 못 파는 이 시국에 대리점에는 물량을 주지 않고 본사에서만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소비자가를 좀더 낮추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리파인드4의 모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전동 구동계인 슬램포스 이탭이 장착된 제품과 시마노 울테그라와 시마노 105가 장착된 제품까지 세 가지로 있는데요. 대박인 것은 스램포스 이템과 시면호 울테그라가 적용된 상급 모델에는 파스포츠 아이한테 카본 휠셋과 에어로 코핏 핸들바로 무장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 모델의 구동계는 다른 잡다한 등급의 부품을 섞지 않은 해당 구동계로만 풀세팅된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은 스램포스 이템 모델이 400만원 중반대 울테그라 모델이 300만원대 105 모델이 200만원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전 예약 기간에는 더 대박입니다. 캠포스 이탭 엑서스 모델이 399만원이고, 시마노 울테그라 디스크 모델이 299만원, 시마노 105 디스크와 펄크럼 레이싱 900 휠셋으로 구성된 모델이 199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럼 사전 예약 기간은 언제냐 3월 3일 단 하루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순식간에 폭주 사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구매 경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리파인드의 라이딩 품질은? 음.. 기존 제품의 예를 들면 그냥 표준이었습니다. 프레임이 지난 시즌인 리파인드 3세대와 동일하지만 주요 스펙이 화려하니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살짝 기대되기는 합니다. 다음은 선글라스 제품입니다. 시마노가 출시한 라이드 스케이프 라는 제품인데요. 붉은색 렌즈가 굉장히 눈에 띄는 디자인입니다. 렌즈는 폴리아미드 소재라서 매우 가벼운 특성이 있고요 골절률이 낮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빠르게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사이클링에 적합하죠. 선글라스 태도 가벼운 그릴아미드 소재라서 경량에 가까워요. 얼굴이 땀에 젖어서 흘러내리면 정말 짜증나고 때론 위험하기 때문에 경량의 무게는 모든 사이클에 이클링 선글라스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라이드 스케이프의 재미있는 특징은 렌즈를 선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주행 코스에 맞게 렌즈를 선택하는 건데요. 강한 햇살로 인한 극강의 눈부심을 피해야 한다면 ES 맑고 화창한 날에 포장도로에서의 로드라이딩을 즐긴다면 RD 그래블 코스처럼 거친 노면과 포장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달리거나 붉은색의 렌즈가 부담된다면 GR 빛보다 그늘이 많은 산속에서 주행하는 MTB 코스라면 OR 야간이나 흐린 날을 주행한다면 CL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 라이드 스케이프 렌즈는 최상급 선글라스 모델인 에스파이어와 에어로라이트 에키녹스와 스파크 테크니움 모델에 적용되고요. CL 렌즈는 에어로라이트 모델을 제외한 모든 제품 패키지의 기본 구성됩니다. 각 렌즈의 차이는 몇 퍼센트의 가시광선을 투과하느냐의 광투과율 차이와 렌즈 색상과 농도 등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고민하기 머리 아프다면 그냥 자외선 농도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렌즈의 농도가 변하는 변색 렌즈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색 렌즈가 그렇듯이 뜨거운 태양광 아래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행용 자전거 가방입니다. 프로라는 브랜드의 디스커버 팀 라인업이고요. 안짜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 용 핸들바용 프레임용 탑튜브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볍고 방수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방 속에 채워질 무게 때문에 가방의 무게가 무슨 의미 겠냐마는 짐이 많지도 않은 로드라이더에게는 작은 무게의 차이도 큰 차이로 느껴지죠. 가방이 가벼운 만큼 강한 내구성을 바란다면 욕심이겠죠? 많은 짐을 넣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보다는 가볍게 떠나는 여행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험난한 모험과 노숙까지 고민합니다 는 여행자라면 오르트릭과 같은 전문 바이크용품 브랜드를 찾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프로 디스커버팀 라인업의 가격과 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핸들바 가방은 미러렌즈 카메라와 장비를 넣을 수 있는 2 5리터 용량 으로 5만원 이고요 안장에 장착하는 시트포스트백은 여분의 옷가지를 넣을 수 있게 1 0리터로 제작됐습니다. 가격은 17만원이네요. 탑튜브 하단에 장착하는 프레임백은 짐이 적은 사람들에게 굳이 권하진 않지만 휴대용 공구를 넣기에 좋습니다. 용량은 5 5 l 고요 가격은 125,000원입니다. 꽤 비싼 편이네요. 탑튜브 상단에 장착하는 탑튜브 백은 사실 모든 실용성 면에서 굳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가방이죠. 이런 형태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저항에 예민하거나 즉각적으로 영양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저에게 권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휴대폰과 지갑만 넣으면 꽉 차는데 거기에다가 가격은 69,000원이니까 여행용으로 꼭 필요한지 고민하시고 구매하세요 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몇 가지의 신제품 소식을 살펴봤고요봄 시즌부터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관심 대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특별히 소개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하다면 다음 영상 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은 빠르게 신제품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띠링띠링